타타오 캘리아트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저희 채널과 유튜브 서예학원 사랑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서예 교본이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가장 쉬운 독학 타타오 서예 첫걸음입니다. 동양북스에서 나온 가장 쉬운 독학 시리즈 중에 서예 첫걸음 편이에요. 이 책은 서예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등대가 될 만한 서예 입문서입니다. 한글 판본체와 한자 예서의 기본까지 익힐 수 있는 서예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 서예의 개념과 준비물을 선택하는 방법, 연습용 종이접기부터 먹을 갈고 붓을 잡는 방법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담겨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예책이라고 하면 고대의 비문에 있는 글씨를 따라 쓸수 있도록 나온 법첩 위주의 교재들이 대부분이었죠. 아주 드물게 서예 이론서도 있으나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읽기 힘든 표현들로 가득 찬 책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쉽고 재미있게 서예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입문용 교재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막상 그런 책을 쓰려다 보니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책으로 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작은 디테일까지 살린 사진과 보충 설명들이 담겼고 혹시나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채널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부분마다 QR코드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보다 미주할 고주할 친절한 서예 책은 없었다 라고 할 만한 책이 나온 거죠.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처음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평생을 모를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서예의 비기들을 꽉꽉 눌러 담았기에 독학으로 서예를 시작하려는 분들도 그첫 단추를 수월하게 잘 끼우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 획을 배우면 그것을 활용해서 한글 판본체 자음과 모음을 쓰실 수 있고요 기본 글자와 받침 글자까지 쓰실 수 있도록 체본과 설명을 함께 담았습니다 그 뒤에는 간단하게 판본체 작품까지 써보는데 작품용 종이 접는 방법과 낙관 쓰는 법등 실제 작품 시에 염두에 둘만한 꺼리들을 짚어드리고자 했고요. 한자 서예로 넘어와서는 한자 육서의 개념과 서체에 대해 먼저 다뤘습니다. 그리고 예서의 기본행 몇 가지를 배운 후에 필수 한자들을 쓰면서 심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서예의 꿀팁과 소소한 요령까지 터득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짚어드렸습니다. 역시 예서도 간단한 작품까지 쓴 후에 실용 서예들을 샘플로 넣어 실생활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책은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서예학원 초급반의 교재로 병행하셔도 됩니다. 일부러 같은 작품과 채본을 넣어 만들었거든요.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다가 실제로 채본을 보면서 쓰고 싶으시면 책과 병행하셔도 되고 책으로 공부하시다가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는 부록으로 한글 판본체의 기본 글자들을 쓸수 있는 채본과 예서의 대표 법첩 사신비의 채본도 170여자 담았는데요.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려면 이런 수준 높은 법첩을 보면서 쓰는 임서를 꼭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오픈할 유튜브 서해학원중급반 강의도 사신비 임서로 시작하려 하니 그 과정이 책 안에 모두 담긴 셈이죠. 꼭 혼자서 독학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서예를 하는 분이라면 저희 책한 번쯤 꼭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저의 30여 년 서예 인생을 모두 녹여낸 인문서이니 분명 얻을 게 있으실 거예요. 온라인 교부문고와 y e s 2 4 알라딘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더보기에 구매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캘리아트 응원하고 사랑해주신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